밤마다 불이 타한다 고운다 한 풍경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시부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신. 사학과 원손. 이름 몸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말씀에 굳게서 서실을. 우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해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초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.